아파트 관리 품질 학교의 강영만 소장입니다. 어, 여기 보이는 그 우리 경배시트리팀 모습입니다. 어, 아파트 관리 품질 학교에서는 그 우수한 그 관리 소장님을 매년 선발해서 어, 포상도 하고 근데 뭐 이렇게 좋은 시상은 못 해주고 그냥 우수 소장으로 뽑히기만 했는데요. 어, 제가 그 아파트 관리품 질렇게 해서 매년 그 우수 단지 소장님을 갖다 쭉뭐 뽑아서 뽑으면서 심사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을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소장님이 어, 정말 멋진 소장이냐 특히 어, 공동체 활성화 그러니까 입주민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소장을 갖다가 우리가 성공하는 소장으로 뽑고 있는데 그래서 어, 소장의 종류를 되게 어, 어떻게 구분하냐면요 어, 소장 중에 멋진 소장이 있고 또그 다음에 어. 능력은 없지만 열심히 해서 성공하는 소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스로 주민과 자기가 스스로 행복해지는 행복한 소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세 가지 유형을 비교해 보면서 어, 저는 아파트 관리품질학에서 이러한 장님들의 얘기를 한번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잠깐 어, 한 짧게 한 5분 동안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멋진 소장은 어떤 소장이냐면 자기 나름대로의 경영 전략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근무하는데 어떻게 일 하냐면은 이 고객 만족이냐, 그렇지 않으면 고객을 감동시키겠냐, 입주민을 감동시킬 것인가, 감격시킬 것인가. 어, 20년 전에 그 삼성전자에서 마케팅 팀이 일본에 어 벤치마킹하러 갔었습니다. 그때 뭐삼성이자의 이름은 가리고 갔지만 그때 가서 결론은 뭐였냐면 고객은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감격시켜야 된다는 결론이었어요. 그때는 마케팅 책임자인 부장님들하고 팀장님들 그런 분들이었기 때문에 당연한 결론이 었겠죠 어, 그리고 이제 그 강소 어 회사라는 우리나라에서면그 3세븐 그저가 손톱깎이 맞추는 대성금수 이런 걸 마, 말씀드리는데요. 그러한 조그만 기업이 어떻게 강하게 세계적인 기업이 될수 있느냐 봤을 때 그때는 거기에 한 업체가 직원 제한 경영을 했으니까 서제스천이라고 해 주고요 직원들이 전부 다 제안을 하면 그 제안 제도를 활성화 시켜 가지고 의견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 나머지 분은 이제 그 회장님이 직원들의 자존심을 세워 주고 또 그다음에 경당에 있는 어르신들에 대해서 많은 자문도 받고요 그 다음에 어, 나름대로의 업무의 영역을 새로 개척하는 거죠 우리가 블루오션 경영을 얘기하는 프랑스의 김유도 교수처럼 어 자신의 업무 영역을 과거에 이렇게 유지 보수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새로운 그 내용을 창출하는 그런 그저 블루오션 경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 옥성 있는 이제 극동 아파트처럼 그, 그 최시원 선생님처럼 늘 공부해서 자격증만열몇 개씩